여기 본문에 보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 앞에 무슨 수식어가 없어요. 덕성 있는 아내라든가 무슨 뭐, 뭐 남편에 대해서도 무슨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조건 없이 그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존재. 주님을 대하듯 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사람인데 주님을 대하듯 하라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 주님을 대하듯 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생명을 보면 주님을 대하듯 할수 있죠. 그 안에 움직이는 생명을 보면. 그래서 결코 사람 거듭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여로 구분하지도 않고. 남, 남자니까 뭐 더, 언약의 머리니까 더뭐 앞선다. 이, 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세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어른이니까 아이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하지 않죠. 또 노인이니까, 노인 되면 다 그렇게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뭐 모든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뒷방으로 밀어내지 않는. 그, 노인은, 그 나이의 노인으로서 어,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고 이, 여러분들 장애인 교육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를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자폐아들 같은 경우 자폐아라는 것을 그, 그 사람의 상태 그대로 뭐 아이큐 뭐 외적인 뭐 검사를 다 해서 그런 것이 다 드러나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지 정상인에다 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맨날 두들겨 패고 싶지 그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자란 대로 사랑하는 거죠 장애인들도 차 일반 교육에서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뭐 기억이 떨어지고 뭐막뭐 뭐 저기 반복되는 뭐 자꾸 저기 잘못 실수를 한다고 해서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대접받고자 하는 사람대로 대접하라는 그것이 그가 진짜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대우를 그러니까 그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지 않다 세상 언어를 쓰지 않아 위선적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 언어를 쓰지 않아 세상적인 그런 뭐 배려, 동정, 이런 걸안는 주님이, 우리는 그 문둥병자, 영혼의 문둥병자, 육신은 멀쩡한 것 같아도요, 우리 영혼의 문둥병자들 같아요.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죄를 저도 감각이 없고, 예, 한 감각 문둥병의 특징이 감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걸 뚝뚝 잘라져 나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문둥병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집자가 해주.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문둥병 선교도 해요. 우리나라 한센치병 선교 하신 맥켄지라고 하는 분, 그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10년에 와가지고 1939년까지 29년 동안 사역을 한, 저 무슨 저기 부산 쪽에 무슨 그장 한센 지병그뭐 그 애양원 같이 그렇게 성애원인가 뭐 그런 그런 그 초대 원장 하셨잖아요. 그, 그 딸들도 와가지고 봉사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영혼의 문둥병에 걸린 그런 존재였다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 죄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용납하고 기다리고 그 배려를 해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하는데, 그거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이제 맥켄지 선교사 그, 런 사역으로 병을 고침을 받은 제가 그 뒤에 사건을 조금 봤는데요. 이명남 선교사라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났어요. 근데, 거기, 그 이제, 고향으로 갈라니까, 이 고향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날 수가 없다. 천형인데, 그거 어떻게 났냐. 안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그 거기 그 맥케진 선교사가 그 있었던 그곳에 가서 그그 그 봉사를 함대 초대 그 문둥병자 중에서 장로를 지낸 사람이 양아들로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그 양반이 지금 연변과 그 저기 동저 동남아 중국 이쪽에 그 문둥병 선교를 해요. 그 자기가 이제 그런 문둥병에 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친 중에 다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자기가 문둥병 성교를 해요. 근데 그 부인은 더 대단한데 그 부인은 멀쩡 한 사람인데 문둥병자였던 사람하고 혼인했어요. 이게 그게 그게 그리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게 이제 불가능한 거죠. 아니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 문둥병자 내내 자식이 문둥병자하고 혼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주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 이해하기 어렵죠. 내 자식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험한 곳으로 내려가서. 사, 선교 사역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그래가지고 편하고 좋은 데서 사는 게 아니고, 일부러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험악하고, 도무지 그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한테 그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맥힌 선거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식인종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 까 그러니까 그런, 그런, 그게 무슨 우리끼리만, 뭐, 저기, 그런 식의 그, 복음은,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참 이게 문제이긴 한데, 엄청난 문제이긴 한데, 우리끼리 뭐 조금 잘 먹고 잘 살려고 할, 우리를 회복해 시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회복해 간다고 할때 그게 무슨 뜻인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걸 이룰 수 있어요 <웃음> 아무튼 그뭐 주님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첫사랑에서도 첫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지어 주시고 그 완전한 대로 나갈 수 있게 하셨죠. 완성된 상태로 만든 게 아니고 중간 상태로 만들어 놓고 완전한 상태로 나가게 하셨어요. 죄 없는 상태였지만 완전한 상태로. 그러니까 한 몸에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동, 동일한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아시죠? 여기 나온, 나와 있는데 예? 갈비뼈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갈비뼈가 같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저기 여자를 만들었으면 남자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해야 되, 되잖아요 예, 근데 그 갈비뼈가 그 묘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빼내도 다시 채워진답니다. 갈비때만큼. 그, 우리가 돼지갈비나 뭐 이런게 먹을 때, 그, 이 사이에 끼는 그막 같은 게 있죠. 그 막이 그 재생, 뼈를 재생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갈비대를 빼가지고, 남자 갈비대를 빼서, 남자가 갈비대가 그럼 23개, 23개냐? 그게 아니고, 24개에요, 똑같이. 1 2쌍 똑같이. <웃음> 그, 근데, 그,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참, 그, 과학적으로 봐도 좀 오묘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서 그게 참 오묘한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웃음> 굉장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근데 그 이제 주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해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남과 여로 만들어냈으니까 그것도 그리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정하고 그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형, 독초에서는, 뭐, 도무지 그걸 이룰, 하나님의 완성된 상태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여러분들한테 또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부활했을 때, 남성과 여성의 그, 성격이, 남성격, 여성격이 있겠습니까? 어떤, 이제 학자들은 중성으로 된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 이제 그 완성된 세계로 들어가면, 그에 이제 남성, 여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천사와 같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그때. 가봐야 알겠는데. 아무튼, 그, 그 신비한 거죠 하나님이 그 삼위로 계시면서 하나이신 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로 살아게 가 하신 것 그러니까 그 하나됨의 내용은 모든 관습 모든 뭐 저기 그 외형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그리고 또그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때 외모가 조건이 돼서 그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 사람 더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사람 재능이 많으니까 이런 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사, 그걸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사랑은 우리가 다 평생 다 해야 되도 모를 사랑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욕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개인에게 주어서 넘치게 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끼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나한테 격에 맞게 사랑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걸로 저기 일생을 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서 유금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과의 사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하나님의 그, 그 사랑, 하나 대심이, 그, 이, 응. 그거보다도 더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내용인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를 구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셨으니까 그게 얼마나 이제 거기에 새 옷을 입은 존재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님과 같이 대우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기 위해 위한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알고 자기 책임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매사에 불평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자기가 원하는 그 높이, 그 자격, 격이 이만큼 정해놓고, 그건 사실 하나님의 격에는, 이게 영원이라는 잣대하고, 요, 요, 한, 뭐, 대여섯 자 밖에 안 되는 그 잣대하고 비교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왜뭐 외모가 좋고, 그 집안이 좋고, 뭐, 이런 것은 절대 이 생의 자랑이고, 사람의 잣대다.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도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실질상 일치로, 일체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남편 말잘 듣고, 에? 아내, 나중에 또 늙어서는 또 아내 말잘 듣고, 이래가지고 뭐, 사회를 형성하고, 됨됨이를 그 나타내고, 그, 그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는, 종합적이고 경고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 단계별로 얘기한 것은 아닌데, 이제, 사실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갖고, 몇 가지를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의 그, 그,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 스토르게라고,적인 사랑, 또 뭐, 필리아의 사랑, 또 아가페의 사랑,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주님의 부분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사랑으로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웃음> 주님,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평생 어,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내가 평생 성경을 연구해서 그그 그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그, 종속된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지식을 더 알아야 사랑을 하는 건 맞는데요. 그, 점점 맞는데, 그 진짜 사랑을 생각하면 그 지식은 그야말로 이제 그게 한계가 있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이고 아주 포괄적이고 견고한 유일한 사랑. 이 사랑을 그그리또로 그 말미암아 공유했으면 그 사랑을 나누는 게 정상이에요.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뭐. 저기 관념적인 사랑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실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가난한 자, 고아들, 그 <웃음> 과부들, 그, 이런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게 그래서 그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그, 저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그, 이제 이 문둥병과 같은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문둥이와 같은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가야, 나가야죠. 나가서 증거예요. 사랑을 알면. 그 이 사랑에 대해서 참, 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일생 동안 이 사랑을 배워서 알아야 되고, 어, 응. 매일매일 알 뿐만 아니라, 이 정도 하면 됐다 하는 사랑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응. 응. 그러니까 이, 사, 이 사랑을 알고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거잖아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없죠 절대 못하죠 못 물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할수 없고요 세상 <웃음> 일반적으로도 그,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요 로미오 줄리오, 줄리엣의 사건을 봐도 그래고뭐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도 또 죽잖아요. 의인을 위해서도 죽어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는 없다. 죄인을 위해서 죽는 이. 그리 또 외에는 없. 그 사랑을 받았으면 죄인을 위해서 어 그런 죽는 그런 참된 사랑을 구현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 참 여기 김홍준 목사님 잘 표현해 놨는데 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잘난 줄 알고 혼인했다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시시해서 못쓰겠다 하고서 집어치우기로 한다면 세상에 되어먹은 가정이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혼인할 때 엄숙하게 그 물어서 이제 상황 변화가 있어도 그 언제든지 살아가겠는가 그렇게 해서 거기 다 아, 서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뭐 검은 예?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뭐 그렇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리도의 사랑은 없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하려면 참된 그 가치에 대한 분별을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뭐가 참된 가치가 있는 사랑인가.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니까 창기와 같은 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근데 거기서 그 우리가 요새 이제 창세기 정도을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세요. 살인자, 가늠자, 뭐별 별 희한한 내용들이 다 나오죠. 그게 다 우리 조상들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서 배제해놓고, 그, 우리를,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언약하셔서,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그걸로 붙잡아주니까. 그, 그들이 구속사 안에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참 사랑이 뭔가. 뭐, 나도무다 참을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못 참어. 이런 건, 이런 사랑은 없다. 이것 때문에 못 참는 그 사랑까지도 주님은 다 참으시고 와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사랑을 부부 안에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그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을 그 부부가 그그그 그, 그 안에서 누려가려고. 그걸 그걸 이제 그것이 더 성숙되고 더 아주 세련돼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더 늙어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아주 세련되게. <웃음> 또 여기 재미있는 표현을 또 이렇게 음 부부가 그 서로 간에 싫은 때도 있고, 짐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인생의 길에서 서로가 연약하고 결함이 있는 까닭에 자기의 결함을 스스로 반성한 남의 결함을 훔집내는게 아니라, 자기의 결함을... 스스로 반성하는 것그 다음에 자기가 져줄 수 있는 짐이 있다면 져준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 대한 하나의 봉사이고 하나가 공부가 되는 줄 알고 여기고 나가야 된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마리아 쉽지 행하기란 어렵습니다 한두 번 그리토적인 거룩한 덕을 발휘해서 괴로운 을 당한 사람을 잘 도와주지만 그것을 언제까지 그 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이 노인네가 저기 니 아까 끌고 뭐 박스를 이렇게 파지를 칠고 가면 뒤에서 밀어주는 거하고 맨날 그 밀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죠. 맨날 밀고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음. 여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와주고 짐을 지고 가게 된다면 포기하기가 쉽다. 그러나 365일이 아니라 3650일이라도 괜찮다. 주께서 지게 하시면 지고 가는 것이 내 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셨으니까 이 자리에서 또한 걸음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작정하고 실행하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이란 여기 뭐 이제 예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영웅에 대한 얘기. 이제 아내가 병 들려서 요양소로 가는데 자기 사업 거둬치고 근처로 가서 회복되기까지 그 살피는 그런 사랑.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우리나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미국의 상위 1% 미국 선교사들 같은 경우 상위 1%의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했어요. 하위 몇 프로 사람들이 와서 선교를 한게 아니에요. 의사들, 전문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부와 명예를 다내 던지고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 우리 교, 우리, 교, 저, 초대교회가 그, 호주장로교회 빚을 많이 줬더라고요. 거기, 초대, 그, 데이빗이라고 하는 선교, 남매가 와가지고, 호주장로교회 남매가 와가지고, 온지 6개월 만에 죽어요. 근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 맥켄지 선교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0, 123명인가,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여태까지 보냈더라고요. 호주 장로교에서. 이게, 거기서도 그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그, 한국, 조선의 그 영혼들을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가정, 그 가족, 그맥켄지 선교사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전체가 와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하나를 그냥 있으면, 이 주님의 그, 그, 사랑을 전체에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알고, 진짜 그 사랑을 알아야 참된 가정을 이루고 참된 신자로서의 가정을 이루고. 아니면 다 우상숭배자들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우상숭배로 그혼인했어 그냥 우상숭배를 채우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곱의 그 가족들이 베들로 들어오기 전에 어땠습니까? 온갖 우상을 세계매에서 십여 10, 년 동안 살 동안, 거기까지도 별 온갖 그 우상들을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오면 그다 떨구고 와요.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려면. 베델로베델이 하나님의 집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려면 다 우상을 다 떨구, 다 묻어버려야 돼. 세상에 물어. 그리고, 진짜, 이게,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 정욕 때문에, 이시로애락 오욕, 칠정이 다 바, 바,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하고. 그, 이게 부부간 사실 그, 이제 부부관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혼자도 교회 사랑을 알면 그것도 할수 있어요. 그 어, 한국에서 서, 서울대 미대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 서울대 미대 나와가지고 저기 그 웨스트민스터 저기 신학을 했어요 미국에 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저 미학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어, 포기하고 목숨을 걸수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복음의 목숨을 걸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학을 했고,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혼자 몸으로 흑인 슬럼가에, 할렘가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그들의 친구가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그 일이 그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조차도 거기서 안 산대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그 마약 파는 사람들 뭐, 이, 마, 이, 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그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그, 놀라운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뭐 방법상에 여러 가지 저뭐 난점들은 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 사랑을 구현하는 것에 이제 진짜. 혼자 있어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가정으로서는 더더욱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그 사랑을 모르고,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선생노로 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랑도 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